지금부터 KCM9000S2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의 이제 성능이라든지 재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휘발유통은 1.8L인데 휘발유를 어디까지 넣어주시냐면 한이 정도까지 넣어주세요. 모든 기계 원리가 압력을 이용해서 분사를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압력이 들어갈 공간에 있어야 됩니다. 약통은 20L짜리입니다. 요거는 20m 넣으셔도 고유도 공항이 있기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시동모터는 전면부에 있습니다 누르면 웽 소리는 모터 소리고 빵 소리 나는거는 이제 점화 플러그 작동해서 폭발되는소리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단부에 보시면 충전 잭이 있습니다 충전기를 같이 동봉해서 보내드리는데 충전을 자주 시켜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시동건는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연료 밸브 입니다 연료 밸브를 잠근 상태입니다 여기건 요런 상태고요 시동 걸기 전에 잠근 상태에서 시동 버튼을 1초 간격으로 세번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실 때왱퐁왱퐁 이거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연료 밸브를 열고 길게 눌러주십니다. 시동이 걸리면 요거 버튼 손 떼시면 돼요자 이렇게 하면 꺼집니다. 그리고 약 분사할 때까지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약 분사하는 방법은 시동이 다 걸리고 나서 10초 정도 뒤에 이 밸브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전면부에 있는 빨간색 밸브는 약 양을 줄이는 밸브예요. 항상 열어놓으시고 조금씩 닫아주시면 약이 닫히는 느낌입니다. 시동 걸고 약분사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동을 끌 때는 역순입니다. 반드시 약재 밸브를 먼저 잠가 주시고 그다음에 연료 밸브를 잠가 주시면 시동이 꺼집니다. 그리고 후속 조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보관하지 마시고 우선 약재통 뚜껑 열어 주시면 압력이 빠질 거예요. 압력 빠진 걸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기 잠궈 놓은 휘발유가 여기 고여 있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시동이 잘안 걸릴 수가 있으니까 밸브를 열어서 휘발유 빼 주시고 다시 잠궈서 엔진 속에 남아 있는 잔류를 다 태워 줍니다 방법은 1초 간격을 세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보관해 주시면 돼요그 다음에는 충전시켜 주시고 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전화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휘발유입니다 휘발유를 쓰시고 이 정도는 아마 남거든요 보통 그 다음에 뭐한 일주일 뒤나 뭐 이 정도가 간격 같으면 괜찮은데 한달 뒤에 약을 칠 경우를 대비해서 요즘은 남더라도 이걸 항상 비워내세요. 이 휘발유가 오랫동안 남아있으면 기계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그 점만 항상 유념해 주시면 크게 뭐 고장 없이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항상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